안녕하세요. 오늘 은 제가 인테리어 필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하면 시트지도 생각나실 거고 또 데코필름도 생각이 나실 거고 인테리어 필름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세 가지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시트지라는 거는 가장 싸요. 대신에 가장 질이 떨어지죠. 데코필름은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테리어 필름이 가장 고가고 대신에 친환경 제품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시트지 같은 경우는 싸기 때문에 비닐 재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접착력이 엄청 강해요. 한 번에 초, 초면에 딱 붙이면 잘못 붙였다?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신에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붙는 거는 별로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붙여도 뗐다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이 끈끈이가 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데코필름 같은 경우는 MDF 위에다가 필름지를 씌운 그런 상업용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필름지 어떤 걸 고르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친환경 제품인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이사오면서 제가 처음에 무식한게 용감하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몰딩도 뜯고 도배지도 뜯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석면이내 몸에 들어오고 이게 점차점차 점차 쌓이면서 제가 점점점점 아픈거예요 그게 새집증후군 때문이었던거죠. 저는 사실 새집증후군이라는걸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업체에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마케팅적으로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정말 이런 자재들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이 정말 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아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이지 어떤 제품이 조금 더 우리 몸에 나쁘지 않지 어떤 게 친환경 제품이지를 엄청 찾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분이시라면 꼭꼭 꼭 친환경 제품을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이런 필름지에서 카드뮴이라든지 나비라든지 하는 그런 유해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름지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피해서 집을 시공하실 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아파봤더니 제가 직접 새집증후군을 겪어봤더니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아, 나처럼 무식하게 인테리어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고 아마 제가 저희 집을 이제 부분적으로 뭐 주방 리모델링, 거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테리어 필름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때마다 저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에요. 어떤 거를 선택하시라고 제가 강요를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불이 붙는 거를 보신다면 제품, 인테리어 필름지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